어, 두 분이 알게 된지 올해로 15년째라고 네. 이 정도면 노부부캠이다 맞아요 어, 할수 있는데요 처음 만난 게 언제죠? 처음 만난 게 정확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, 너무 애기다 아, 언니가 저학교 2학년, 2학년 때 맞아요 맞아요 어, 두 분이 어린 시절 교환 얘기를 했 그러니까 이거 거? 얘기했는데 진짜 어쩌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, 이거를 <웃음> 교환 얘기 진짜 많이 써봤죠? 언니가 오글거린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언랑 저랑 연습생 때 교환 얘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. 진짜 어쩔려고 아, 얘기를 하나. 아, 이거를 <웃음> 흐릿하게 기억에 나는 거는 어. 뭔가 서로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귀엽다. 썼던. 나는 <웃음> 오늘 뭐했고 뭐했고 맞뭐 뭐, 이러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힘들고 음. 뭐, 하지만 우리는. 유명한 가수가 될 거고, 아 이거 진짜 순수한 음, 내용들.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? 제가 갖고 있어요. 아, 진짜? <웃음>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고, 근데 네. 저도 이제 찾아봐야 돼요. 약간, 아그 약간 핑크색이었어요. 그게 음, 아직 있다고? 네. 핑크색이었는데, <웃음> 그때 이제 연습생 중에 소정이랑 저밖에 거의 없었어요. 음. 나이 또래 맞는 친구가 돼가지고. 음, 아, 고민도 쓰고,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, 뭐 이런 게 힘들었다, 뭐 어디 가자. 음, 주로 그런 어. 게 많았었어요. 한번 찾아볼게요. 아, 궁금해요. 이걸 열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음 너무 오글거릴 것 같은 거예서 말을 못하고 아, 근데 나는 막상 그거 보면은 눈물 날거 같아 아, 눈물 나죠 아, 그럴 거 같아요 절대 근데 밤에 열지 마요 탕카페에 올려놔 아. 오 되게 좋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음. 서로에 대해서 음.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미리 작성한 일기장을 보면서 서로의 문제를 맞춰볼게요 시작!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까맣다 아니 그거를 뭔가 뭐 같다? 까 그러니까. 까만 콤 같다 오! 오. 내가 자주 하는 말은? 내가 스케줄 중에 맨날 이말 하잖아 차에 타도 그 말하고 끝나기 전에도 이말 하잖아 오짜노 오짜노? 뭐야 누구 말하는 거야? 나는... <웃음> 아 집에 가고 싶어 어? <웃음> 나 김현정은 돈이 생기면 바로 쓴다 그. 바로 쓴다 <웃음> 이럴 때 우리 리더가 최고다 생각했어 그게 어. 좀 어려워 아예 속으로 생각해요 어... 본인의 미담을 얘기하세요 곤란한 아... 질문 대답할 때? 전혀 아니야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한다 조금 지난 후에 한다 나. 언니는 조금 지난 후에 하는 거 이거 중으로 어어... 봐야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춘 거죠? 네, 네. 네. 오 거기 뒤, 뒤에도 한번 그냥 해볼게요 내가 무대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? 퇴근 준비. 어? 아니 그러니까 무대가 끝나면 무대 끝나면? 우리 이제 또, 또 생방 해야 돼 돌, 돌돌이 끝. 맞긴 해 맞긴 해다 화장실에 양치 아, 양치는 네. 무대 전이고 아왜 화를 내 다들 뭔가 아뭐 시원하고 싶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어 그거였어요 어. 어? 네 되게. 엑시가 찍어준 사진 중에 내 최애 사진은 이거는 뭐 올릴 수도 있어 너가 하도 많이 찍어줘가지고 어그 필카야 휴대폰이야 네. 필카야 필카. 근데 내 필카로 너가 찍은 거였어 아 오,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오, 오, 오 어떻게 알았어 사 번을 아 이야기를 해보라고요. 아, 4번이 이제 이럴 때 우리 리더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. 아 저는 모든 멤버를 두루두루 잘 챙기는 모습을 볼때 아. 역시 리더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이제 우주소는 멤버 중에 되게 두루두루 잘 챙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음, 멤버가 많다 보니까 소소랑 아, 소소인가 그나마 잘 챙기는데 리더로서 뭔가. 아. 불평하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잘 챙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빠 아,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한다 조금 지난 후에 한다는데 저는 아예 말을 안 한다고 적었거든요 장이가 네. 맞출 줄 알았어요 아난그거라 어. 난 생각했는데 이둘 어. 중에 하나를 쓸아이 아, 어. 중에서는 조금 지난 후에 아예 말을 안 해요? 저는 거의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서운한 게 그럼 쌓이잖아요 그냥 쌓이고 없애는 스타일 아 애가... 서운한 걸 가서 얘기하는 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어아 그리고 정말요? 왠지 서운한 걸 얘기하는 순간 아 뭔가 좀 좀 그래요 어잘 맞춘다 진짜 많이 맞췄어요? 네개 정도 맞추셨어요 액시님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액시님이 설아님에게 소비씨에게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떡해. 시작!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인형 같다 이쁘다 <웃음> 특수 생활할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쓰레기 안 치우는 거 근데 이제 좀더 자세하게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는 거 먹고 안 치우는 어. 거나 음, 추수정은 눈 오는 날이 좋다? 비 오는 날이 좋다? 눈 오는 날 <웃음> 내가 설아 언니에게 가장 음. 많이 의지했던 순간 연습생 음. 때 나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대 저녁에 머리를 감는다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다 <웃음> 이렇게 맞추게 되는 타이틀 때 나는 땡 자리 앉는다 조수석 조수석 아니야 아니야 뒷자리 아니 그러니까 아. 매니저님 뒷자리 아. 내가 오늘 어디 앉았어 매니저님 뒷자리 언니 그 옆자리 조수석 뒷자리 어, 어. 맞아요? 요즘 내가 빠져 있는 네. 드라마나 영화는 개말 찾아자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? 예뻐서, 섹시해서, 싫어서. <웃음> <웃음> 그도 맞지만, 응? 잘해서. 그런 능력적인 거 말고, 외적인 거 말고, 착해서, 털털해서. 너랑 비슷해서? 아 와! 나도 아 많이 했는데, 나보다 많이어 오, 하나! 나 진짜! 15년이 되고. 그냥 지나간 게 아니네. 그러네. 그러네. 아, 서로가 너무 잘 알고. 음, 맞네, 맞네.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. 한결같은 모습. 음. 아, 아, 그거, 아, 맞아. 맞아 예전에 맞아, 맞아. 얘기했었어요. 맞아. 맞아요. 아 맞아요. 여번부터여러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? 네?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. 인형인가 인형이가. 어, 그 이거 얘기 많이 했어 가지고 제가 지에... 네, 제가 그때 부산에서 이제 올라 온 날이었어요. 네. 딱 왔는데 아 진짜 인형 같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. 여자? 피하러? 네. 아, 아, 나는 안 되겠다.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. 아, 나는 되나? 다시 짐 싸서 가야겠다. 그래서, 그러니까 모든 서울에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<웃음> 두 번째는 숙소 생활할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먹고 안 치우는 거그거좀안 어... 어... 치우나요?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? 아차가 내가 설아 언니에게 가장 많이 의지했던 순간이 <웃음> 연습생 시절 연습생 때 언니랑 나이 또래가 똑같고 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언니가 없으면 난 데뷔를 못하겠다는 라 생각이 되게 강해서어요 <웃음> <웃음> 우린 꼭 무조건 같이 데뷔할예요 네. 아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스타쉽이라는 회사로 오면서 같이 오게 됐고 와 이건 진짜 네. 네, 이렇게 해서 엑시 일기장도 음. 한번 읽어봤습니다 음 야, 재밌네요 어. 앞으로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커플 머그잔을 우와 선물해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, 이게 웃겨?